약간 <웃음> 원래 흥이 많으셔? 원래 흥이 많으셔? 5월 16일에 방송되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는 미스터트롯트 탑세븐의 박지현과 나상도가 출동합니다. 내 사랑 아빠 특집으로 진행되는 이번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는 다섯가족이 출연하여 부자가 함께 무대를 꾸미는 특집편으로 꾸며지는데요. 미소천사 나상도가 아버지와 함께 출연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무대를 꾸미며 노래실력을 뽐냅니다. 또한 활어보이스 박지현도 아빠 대신 아빠같은 사촌형과 함께 출연해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모습과 함께 훈훈한 무대를 꾸밉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내 사랑 아빠 특집은 오는 5월 16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하트 특집이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워? 한번한 번. 내 사랑은 아빠, 아빠, 아니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빠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아 다섯 번 들어왔는데, 야, 일그이온 사랑. 오늘도 반복되는 꼰대 라떼. 그 한마디. 동그게도 아버님 다섯 분이 나와 계신데, 나 모두가 여 이제 노래 제목이 꼰대라대 아버님들의 일제이다어째를 봤어요. <목소리도> 아, 아들놈들 커봐야 큰 생각만 하지. 아아 <웃음>